이제 야수다 이가잽안써야겠 아래 못 썼으면 좋겠다. 신타래 혼자 다이인다 이제. 젓밥이죠. 대가 약해서 이기지. <목소리> 일당백타에게 승리. 엘리지않나만더이겼다며좀더아름다 전투 못받잖슨 덕까지 <웃음> 미쳤다.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거 한번 더할수 있어요 제발 이 게임이 끝나질 않기 이 게임이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클럽 만나죠 어우 고맙어 월방 이거 월방 아닙니까? 바람이네 아우라아 오수박을 못하네 이걸 씨 <웃음> 이걸 오수박을 못해 왜반데어우 아, 진짜 없다 어리강령사딱 하나 나왔으면 오소박 해가지고 어? 여기 처버려 그래? 시원하게? 아, 신! 아니 뭐해? 아 리필 파티 아 일일 아 아직 모른다 오 그렇지 아오 좋아 오 좋아 아된거 같은데 이거 오 화살 아? 어 뭐야